라고 이러는 분들을 위한 시험입니다 네, 네. 아주 낮은 도수 또는 아예 알코올이 존재하지 않는 논알콜 맥주를 추천해 드릴까 아, 합니다 진짜. 국내 유통되고 있는 논알콜 맥주 중에서 나름 엄선하여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맥주 맛과 비슷한 것뭐 네. 맛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것들을 한번 먹어보면서 한번 네, 골라보려고 한번 합니다 좋... <웃음> 국산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먹어봐요 하이트제로 요즘에 나오는 논나코맥주죠 네. 아, 음. <웃음> 역시. 아 예. <웃음> 음. 카스죠. 네. 솔직하게 네. 둘 중에라면 카스. 어, 아, 둘 중에. 어 어. 음. 얘는 내 하이트는 딱 먹는데 물이 아주 시케. 아, 시 식혜... 식혜 맛이 좀. 근데 얘는 맛이 그런 좀... 맛이 없는데. 얘는 얘는 진짜 삼국을 말는데. 기분 낼수 있어. 이거맥 <웃음> 기준에서 어 맥주 같아. 얘는 이제 바바리야 예. Yeah. <웃음> 그위게 이렇게, 패키지에 있는 것들 맛이 제일 많이나왔거요요 음. 음, 뭐 주스, 주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이중에이맛게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맥게 같다는 게아니고 맛있는.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게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알코올 함량이 0.5%, 1% 미만으로 이렇게 알코올들이 조금씩은 있는 순서로 네, 네, 나열을 네. 한 거거든요 네. 이게 뭐 그냥 예쁜 그 키순 이건 아닙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죠 이무비를 네, 네. 한번 들어보다는 얘보다는 좀 어, 덜한데 네. 좀 낫는데 그래도 맥주라는 생각을 음. 간담이 이쪽이나은것 같아요. 찡따오. 네, 찡따오. 찡따오노날 걸. 어. 음. 음. 음. 음. 좀찡따오스럽네요 음. 아, 얘는. 얘는 카스스럽고 맥주 맥주의 근접한 것 같아요. 음. 얘는 카스스럽고 아, 카스 맥주. 얘는, 얘는 띵떠우 조금 슬럽지만 음. 맛은 다른데 주개는 거의 좀 약간 네.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어, 비슷하게 정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네. 되네요. 어, 취하는데? 응. 얘는 별로요. 미안해. 언급 안 하겠습니다. 별로라고 합니다. 네. <웃음> 음이 바이젠이죠 네크런것 바이젠 네, 아그 아, 바이젠이니까 음, 이 거품이 제대로 지키지네 네, 어쩐지 계속 음. 거품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이제 거의 다 꺼졌는데 음, 바이젠의 특성은 갖고 있네요 바이젠에 서딱 깊게 생각 안 하고 드신 분들이 라면뭐 이것도 굉장히 바이젠스러운데 음, 바이젠 맛이 좀 나나요 네, 나, 향, 어, 좀 나. 향도 혹시 그대로 옛날 바이젠스러운데 예, 지금 내쭉 먹으면 서 논알코올들이 당도가 좀더 높네요. 느 got j 실제 높은지는 네. 모르겠어요. 네. 알코올이 없으니까 당도가 올라오는 걸 수도 있겠죠. 그 i c a tango got all on the s t r 스 e t get you, and they get tang mustn't j u 오 같은 음, 음, 음, 같은 그런 바커지만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음, 레몬이 레몬이 네 레몬 아, 레몬이 있구나. 딱하는 순간 레몬이. 레몬은 훨씬 예가나요. 바버리. 둘 중에서는 기준에, 같은 레몬인데. 어, 그러니까 레몬 느낌에 거그면 바버리 같아 요내 기준에서 향은 좀 얘가 좀더 있는데 음. 전체적인 먹는 김에서는 이제 레몬적인 건더 바바리아가 좀더 강. 네. 근데 얘는 맥주스러운 레몬인 거예요? 얘는 그냥 음료. 음. 료 같은 에, 에. 약간 레몬에 있는 뭐, 같은 느낌. 예슨테... 네. 레몬 에 해도 같이는 아니야. 해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는. 어, 그래.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이것도 비트버건데 얘도 필스라고 돼 있네요. 제가 어, 웨카스를 어. 좋아 이 중에 제일 좋다고 했던 게 얘들이 본색을 갖고 있는데 알코올을 빼버리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거잖아요 음, 어쨌든 전체 그렇죠. 좋아해서 네네네. 근데 얘는 <웃음> 카스는 무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색에서 알코올 빠졌으니까 뭐 어, 그다지 그다지 음. 드... 다 음. 그거네요 근데 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음. 필스를 딱 먹으니까 그 느낌이네요 음. 음. 얘 제일 좀 유명하죠 클라우더탈로입니다 예. 얘는 이, 무알콜 중에는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이게 음. 좀병 병도 있고 기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약간 예. 병에서 주는 만족감이 좀 있고. 네, 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맛이. 예. 어우. 물에 취하는 거예요. 이제는 웨팅어. 웨팅어. 네, 입니다 웨팅어입니다. 웨팅어입니다. 그런가요, 또 괜찮네요. 어. 이게 아 기본적으로 올라갈수록 알코올이 조금씩은 다 있죠. 네, 그렇죠. 아, 점, 점, 그러니까, 점, 점, 점 그러니까 맛들이 그래도 약간씩은 아, 아 그게, 있는 게 조금 네. 더 좋은 네, 네, 거아요조금 음. 네, 이것도 괜찮은데.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한1 4 가지를 봤는데요. 논알콜 맥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맥주 발효 과정에 생긴 알코올을 기화시켜서 음, 네. 제품에서 제거하는 것이 고요 아, 네, 네, 네. 또 다른 하나는 합성 착향료 등의 여러 첨가물로 맥주 맛이 나게끔 만든 탄산 음료도 아, 다 있고요. 그런데 뭐 어떤 거는 0%고 뭐 어떤 거는 0.3%고 뭐 어떤 거는 0.002%고 뭐 이런 식으로 알코올 도수가 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논알콜 맥주의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기준이 있죠. 네. 예, 우리나라 주세법상 1% 미만의 제품이라면 논알콜 맥주로 표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 (4~5년) 전까지만 해도 노래방에서 나오는 아. 거볼수 있던 음료였거든요 아. 예. 그리고 뭐~ 분류가 또 탄산음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 (9조 1항에) 의해서 주류인 맥 주 모양으로 된 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는 판매 불가입니다. 아, 그래서 네. 논알콜이라고 아무나 살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 돈이라든지, 네. 화투, 뭐 담배, 음. 뭐 술병 모양의 형태로 된 식품, 뭐복뭐 뭐 이런 것들도 다 미성년자에게 아, 판매, 판매 네. 금지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캔에 보면 은 성인용 음료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유군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네. 무인 결제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 네, 결제, 네. 그래서 어, 이건 논날콘이니 결제 떡 하면 직원을 부르세요. 뭐 이렇게 아 뜹니다. 예. 맥주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검주령 기간이 나오는데요. 네. 1919년부터 음. 1933년까지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올려둔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될것 네, 네. 같고요. 최대한 짧게 이야기하자면 미국 검주법의 기준은 알코올 도수 0.5% 아, 네, 이상의 네. 술을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미국 내 양조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니어 비어라는 음. 0.5% 도수의 맥주를 만들어 아, 팔았습니다. 네네. 물론 당시에는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음. 니어 비어가 현재의 논알코올의 시초라고 할수 있죠. 근데 현대에는 여러 공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맛도 그때보다는 훨씬 아, 네, 좋아졌죠. 니어 비어보다. <웃음> 예, 예. 어, 저는 그렇게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 다음날 운전을 해야 되고 네. 뭐 술을 마시고 싶은데 아 내일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아. 좀 참을 때뭐 그럴 때는 논알코 맥주들이 이제 냉장고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맥주 본인의 맛을 아신 뒤에 음. 논알코을 선택적으로 네. 마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논알코을 마시고 이게 맥주 맛이다라고 음. 느끼는 건 맥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죠 카스 소맥 할때 음. 소맥에서 알콜 도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음. 이 혼자만으로도 카스 우리가 아는 카스 맛을 굉장히 근접한 거고 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음. 네. 킹따우도 괜찮은 거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바이젠을 네. 먹고 있을 때 크롬바커. 네. 그다음에 어, 크롬바커, 크롬바커 예 네. 크롬바커, 네. 네. 크롬바커 필스너, 네. 네. 필스너 네. 계열. 그다음 에 필스 얘도 괜찮은 거고. 필 그다음에, 네. 네. 그다음에 네. 얘도 괜찮고요. 네. 얘도 괜찮고요. 탑 3를 고른다면 3위. 3위 아 3위는 얘 뭐였죠? 그.. 아 크롬스. 클라우스 탈러 예. 클라우스 탈러가 3위에 올랐습니다 5 2위 2위가 카스 예 네. 1위는 역시 크롬바크인가요? 크롬바크 필아 크롬바크 필스가 예. 아, 1위군요 예. 왠지 바이젠이 1위 같았는데. 예. 아니 이거는 <웃음> 필스가 아쉬... 1위였군요 유사하지만 아쉬움 예. 아네 예. 그렇군요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